물도 되고 비빔도 되고어 아 닭이 들어있는데? 침닭이라고 국물이 근데 되게 자작해. 어 쫄깃해 보여요 엄청 살이. 새콤달콤하겠다. 응, 어이시 응. 너무 궁금하다. 맛국수 그러면 네 개, 닭무침도 다섯 개 주세요. 네분이 시간. 수육 세개 주세요. 양이 너무 많아요. 와 말리봐요. 이어 가 이어가 이어가. 아,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우와. 다들 너무 맛있게 먹는다. 안녕하세요, 저도파치리샤입니다아니왜 이렇게 수줍음을 타요? 진짜 낯을 좀 가져가. <웃음> 리샤는 언니들 따라 올수 있을까요? <웃음> 자, 리샤. 와. 음 지금 리샤 입맛에 맞는 거지 꾸준히 잘 먹고 있어요. 나도 들이보면 음악 듣기 저러는 줄 알겠어요? 취했어, 지금 취했어. 아, 진짜 좋아. 당이 아니야. 화난 거 아니에요. 안방에서 먹는 거 같죠? 어, 리샤 되게, 오늘 처음 먹었다고 는데 되게 잘 먹네요.